이겸은, 로블록스. 안녕, 얘들아. 하이하이. 안녕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다 같이 모인 이유는, 우리가 숨바꼭질을 할 거야. 음. 최고의 명당을 찾는 사람은 절대 걸리지 않는 그런 맵이지. 나였으면 좋겠다. 술래를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? 난 술래 싫은데. 아, 맞다. 리아는 깍두기였지. 참. 니가 술래해. 아싸! 나 숨는 사람! 오케이 나도 숨는 사람! 얘들아 댕댕이다. 내가 숨는데? 아닌데? 너? 아! 야 미호가 술래다! 야 미호가 술래야! 자 얘들아 이 아래에 있는 2를 누르면 풀을 뿌릴 수 있어! 이 풀은 밟으면 못 움직인다! 댕댕아 나도 한입만 줘! <웃음> <웃음> 맛있당! 아 욕심쟁이네? 아 여기 여기는 너무 못 숨었다 솔직히 아, 나안 아, 근데 내가 애들은 잘 찾을 수 아, 야, 있을까? 미호한테 보여 거기. 딴데 딴데. <웃음> 언제 찾지? 언제 풀려 이거? 아, 이미 풀렸는데 저 거짓말하는 저 초동아리. 아주 <웃음> 사람 죽이는 독사 초동아리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한명 발견. 누군데? 군모 헬멧 뭐... 쓴 애들 중에 한명 발견. 아, 잔뜩 버렸대. 곰돌이 도망쳐. 인형 발견. 곰돌이 아... 인형이 아니라 곰돌인데 망치한 녀석. 아... 따라오지 마라 야비야. 리아야, 막 그거 뿌려. 그렇술래가좀더 아, <웃음> <정도> 빠르네 <웃음> 스피드가. 아, 아 <웃음> 진짜 보스머. 단면 아, 선수 지금 좀 느낌이 좋지 않아요. 이 선수 꽤나 이 독사 같은 입을 갖고 있는 반면에. 눈은 아주 그냥 비구람이거든요 <웃음> 너희는 내가 보여? 어. 지금 한명 보이는데요, 저 바로. 나도 보여. 거짓말. 저기 저 장난감 상자 위에 있잖아요. 야, <웃음> 그걸 상자미? 말. 상에 그걸 말하면 어떡해 <웃음> 여기인가? 어, 어, <어딨어>? 어. <웃음> 아무도 없잖아. 거짓말이지롱. 여기있네 아, 아! 아! 아! 아! 아! 어 바본가? 어? 너무 더 봐봐. 보 바보네 바보, 바보. 바보, 바보.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아 리아가 알려주는 바람에 한 명만 더 알려주면 좋을 텐데 나 벌써 한명두명 명 같이 보이는데 <놀람> <놀람> 뭐? 진짜 <놀람> 같이 보인다고? <보일라고? 놀람> 저기 핑크색이 천장이 뭔가 날아다니지 않니? 핑크색이 천장에 날라다녀? 어, 안 보이는데? 나도 보여, 나도 보여. 아 저기 있네. 그래서 오, 저기 어떻게 가지? 한번 와봐요. <놀람> 와, 와 저기야. 야 저기 딱볼 천국이야. 딱볼 천국. 야 이거 점퍼맨 뭐야? <웃음> 와 멋이던가. 아, 아, 어? 아.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오, 피했어피했어오 와. 오. <웃음> 잡. <웃음> 야 니네 잡히겠는데? 야 여기가 함정 깔은거에 레전드 니네 <웃음> <야>, 잘 숨는다? 그럼요 그럼요 담면이 걸기로 가지 말고 내려갔어 이미 다 내려갔어 그로 가다 볼게 없어 빨리 가어 어디갔어? 저 옆에 옆에 오케이 어 빨리 가 빨리 가 오지마라 오지마 야야 그걸 밟아 어떡해 유후 <웃음> <웃음> <야>, 이렇게 똑똑해 <웃음> 어 잠깐만 절로 가면 안되는데 아, <웃음> <더> 이마 <이봐. 웃음> 아, 잠깐만, 이건 아니지. 와, 우리 집 돌아왔다. <웃음> <웃음> 아, 내 1분밖에 남지 않았어. 미호야, 오면서 짱프맥좀 하다 와. 하지만 너도 딱 풀,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자기가 에. 깐 사람은 안 깔리나봐. 어,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붙었다. <웃음> 아, 잠깐만, 이거 아니지. 아, 요루루 미치보인대 아, 발명도 아니지? 아. 야! 이거 또 밟았어, 얘! <웃음> 아, 얘, 얘, 얘 바보야! <웃음> 진짜 화난다! 야, 야, 내가 그러니까. <웃음> 야! 야! 야. <웃음> 야. <웃음> 아, 설마! <웃음> 어. <웃음> 와, 진짜 못 잡았어. 아. 오늘 잠못잘뻔 했다, 너. 아, 근데 <웃음> 핑크머리는 못 잡겠다. 멀리멀리 <웃음> 멀리 <웃음> 갔겠지? 아. <웃음> 멀리멀리 간거 같아. 아 이런. 빈트 머리 찾았다. 침대 밑이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찾았어? 어 거기다. 이쪽? 어 쭉가 쭉. 4초밖에 쭉. 남지 않았어. 그러니까 하 빨리 가. 여기 있다. 아나 밟았어. 또 밟았다. 내가 쌈똥이야 썼더니. 와잘 만들었다. 오아아 어? 아. 아. 아싸 하이들. 아 누구야 이거 술래? 아 이거 뭔 일인데? 야 어떻게 알았어? 야 <웃음> 여기는 어디가 좋을까? 글쎄 몰라, 일단 깔고 야야야야야! 야, 야, 야. <웃음> 아, 좋네 좋네. 야, 이제 후회하게 될 거야. 이히히이 찾는 찾는다. <웃음> 찾아봐라. 어? 원발 맞네. 한번 봐줄게. 뭐야 왜 올라와? <웃음> 맞춰, 맞춰. 알았어, 한번 봐줄게. 으아! 야, 너왜또 올라와? <웃음> <웃음> 아니, 발인다니까 계속 올라오네? 탈락? 아, 이 위에서 보면 되는 거네. 오, 나왜안 보이지? 이렇게. 여기. 아, 여기다. 쓰레기통 안에 있겠다. 어? 여기 아니야? 이 녀석도 잘 숨었는데? 너네 니네... 놀이터가 의외로 숨을 데가 없어. 그니까 러 너네 미끄럼틀에 있지? 응. <웃음> 3분 남았다. <웃음> <웃음> 빨리 찾아야 돼! <웃음> 시간이 없어! <웃음> 아, 진짜 못찾는 근데? <웃음> 못 찾겠다, 깨꼬리하면 힌트 하나 줄게. 아니? <웃음> 아! 너네 <니네> 위 있지! 아! <웃음> 아, 나 화가 났어. 어? 나 화났다 했다. 나아 화, 아, 아, 아. 나 화났다 했다. 음, 미호가 어디 갔지? 분명 내려갔는데, 내려갔는데, 내려가, 내려가자, 일단. 내려가서 찾아보자. 아, 분명히 내려갔는데, 분명. 나 봤는데, 내려가보자, 일단. 여기 있네 <웃음> 도망치고 난 후야 <웃음> 난 동료로 잘 버리는 편 <웃음> 내가 시간을 많이 끌었지? 이거 보니까 풀도 함부로 깔면 안돼 흔적이야 흔적 아, 너 되게 똑똑하다 그렇지 그래서 어딘데 너? 음, 난 놀이탈에서 놀고 있지 아 리아가 안 보여 리아가 진짜 어? 잘 숨었나봐 리아 방금 저기 앞으로 뛰어가는데 리아가 어디 리아, 달라 붙었어? 난 리아 못 봤는데. 리아 움직이고 있어, 계속 꼼질 꼼질. 너랑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? 음, 나도 알아. 봤구나. <웃음> 봤는데 모르 쪽한것 뿐이야. 아, 진짜 리아가 안 보여 근데 어디 있냐, 리아? 도망쳐, 도망쳐, 아전 미쳤겠어. 미쳤어. <웃음> 어? <웃음> 뭐야, 이 쓰레기는! <웃음>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어줬을 뿐이야. 끔찍해 아직 못 잡힌 사람이 있어? 그건 바로 나야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제발, 르가 어디 는지 나도 한 번도 못 봤어.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<웃음> 안 보여. 오지어오지어오지어제 오징어, 제어라고 하는 같아.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싫어 싫어 리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저니가 저리 가 저리 가리좀 줘봐! 가리 나 여기 있어, 여민아! 뒤돌아봐! 아! 못 잡지, 나못 잡지, 락! 가로등 뒤에 있었는데! 괜찮아, 어. 니아만 잡았으면 됐어. 어. 오케이. 자, 이렇게 여러분들. 술래잡기! 숨바꼭질 해봤는데요.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세요. 그럼, 안녕히 계세요, 안녕! 안녕. 아령! 고맙 <머래>